데이터 용량 패권 전쟁의 서막 데이터 용량 패권 전쟁의 서막이 꽃을 피고 있다. 기업 마음대로 할수 있는 형태로 기여할 데이터가 아니라면 더 이상 개인 데이터의 쉼터는 없다. 영화 한 편을 1분만에 받을 수 있다는 라 말을 언젠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되게 옛날 말이다. 저 말은 다음과 같이 변한 지 오래다. 기본 제공 데이터 1분이면 다 쓴다. 유선 인터넷 종량제 논란이라는 키워드는 한때 한국을 시끄럽게 했다. 저 이야기는 쏙 들어간 지 오래다. 지금은 바야흐로 무선 인터넷의 시대. 통신사는 때가 되면 통신사가 이익을 보면 반드시 가격을 내릴 무선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종량제를 이미 멋지게 건립했고 넷플릭스 망 사용료 논란 이슈는 국내 OTT를 오히려 골때리게 하고 있다. MP3로 192kbps 정도면 충분하다.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있었다. 당시 32GB면 되게 많은 용량이었다. 하드디스크를 단 아이팟이나 아이리버의 128GB는 혁신 그 자체였다.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4K 1시간 분량은 대개 7에서 10GB이며 휴대폰으로 4K 영상을 찍는 경우 시간당 15GB 안팎이다. 참고로 4K 블루레이 영화 한 편의 용량은 60에서 80GB이다. 클라우드 개인 무료 제공 용량은 5에서 30GB 사이이며 월 만원 정도 추가해야 조금 넉넉한 1TB의 용량을 제공한다. 이젠 영화를 무료 클라우드에 넣어서 보기란 여간 쉽지 않다. 아님 10년 전 화질로 감상하는 방법이 있겠다. 시대가 흘러 우리가 쉽게 보는 스트리밍 영상의 용량은 최적화 또는 컷 되어 통신사 트래픽 가이드라인을 맞추고 만들고 소장하는 영상의 용량이 증가하여 극명하게 차이나기 시작한다. 스토리지 가격은 빨리 떨어지지 않고 있고 만드는 컨텐츠의 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S21 울트라를 사용하여 가족들의 소중한 순간을 4K 영상과 사진으로 모두 저장하고 싶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10시간 안팎의 내용만 폰에 간직할 수 있다. 최신 스마트폰의 용량은 1 2 8기가에서5 1 2기가에 포진하고 있고 저렴하게 확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추가 방법은 SOC 혁신빙을 맞아 사용 불가능하게 되고 있다. 랜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용량이 드라마틱하게 늘지 않은지는 오래되었다. 아직도 몇 년째 동결되거나 오히려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이 올랐다. 누구 배인지는 몰라도 따뜻하게 배불러 가고 있다. 구글 포토는 2021년 6월부터 구글 포토 무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삼성은 자체 스토리지 클라우드를 MS로 이관한다. PS5 게임 하나의 용량은 300GB에 육박하기에 이르고 나의 모든 모바일 기계 용량의 합은 2TB가 되지 않는다. 바야흐로 데이터 패권 용량 전쟁의 서막이 꽃을 피고 있다. 기업 마음대로 할수 있는 형태로 기여할 데이터가 아니라면 더 이상 개인 데이터의 쉼터는 없다. 항상 가장 기민하게 움직이는 곳은 큰 기업들부터다. 동네 음식점 가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콜라 가격은 일제히 인상된다. 투자금을 바탕으로 신세대 SAAS 서비스 예절 서비스를 외치는 수많은 서비스들은 슬슬 개인 스토리지의 대체신터 역할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음을 느꼈을 거다. 누구 배만 따뜻하게 배불러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일까? 얼마 있지 않아 이러한 서비스를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에 필요한 스토리지 비용을 모두 개인에게 청구할 것이다. 시놀로지를 구성하고 싶으시거든 4테라바이트 이상으로 드릴 각오를 해야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것보다 가성비가 좋다. 2021년을 맞이한 대정부의 방향은 교통법규 및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업무 삼신기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도큐먼트를 앞세워 이미 걸출하게 자리 잡은 MS와 구글 국가는 이 사이를 국내 기업이 비집어 들어갈 수 있도록 KT와 네이버 의 연구실험비로 쓰고 있다. 카카오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B2C까지 확장 판매하고 있으며 a w s 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